제가 방금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파일 클릭하시고 가운데 보시면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을 클릭합니다. 미디어 파일에서 바탕화면 자 여기서 영상 두 개가 있는데요. 영상 1번은 제가 테스트 영상이었어서 2번만 열기하고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오는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폴더에서 이 영상을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죠. 자, 영상 1번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준비된 영상을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 좀 잘라낼 게 있지요. 자, 여기서 끌어다 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고 자 영상 1도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공간이 비게, 비게 되는데 이빈 공간에서 자이 빨간 선이 지금 이 순간이 여기 미리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나고 이 검은색 부분은 영상이 없으니까 화면이 까맣게 나오겠죠자이 영상을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야 돼요 원래는. 그쵸? 그래야 빈 공간이 없이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영상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잘못 가져왔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제거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화면을 여기를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작업대를. 키보드 하단에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자, 휠을 돌려보세요. 네, 가운데 여기 동그란 게 있죠? 네, 왼쪽 손으로 키보드 하단에 왼쪽에 컨트롤이 있고요. 오른손으로 휠을 누르면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약간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요. 네. 자,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영상 시간을 지금 보면은 1분 한 15초, 16초가 안 되죠? 네. 이런 영상을 이렇게 길게 늘릴 수, 있, 늘릴 수 있고 자,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 해보고 이 빨간선에 따라서 이 미리 보기 화면이 달라지죠? 여기다 놓고 자 플레이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손이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느냐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시면 플레이랑 같은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만약에 19초 00 하고 엔터 치시면 여기 눈금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시간도 재설정이 됩니다. 자, 이한토막의 영상을 클립이라고 해요. 클립을 선택하시면 파란색으로 변하지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분할 네, 이렇게 잘라내고 앞부분이 필요 없어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삭제. 자, 모든 클립 이동 클릭하시면 뒤에 있는 클립이 왼쪽으로 와서 정렬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 오른쪽에는 제 얼굴이 보이고 왼쪽에는 글씨와 이미지를 삽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러보드 하나를 입히겠습니다. 왼쪽에 자. 깔끔하게 하얀색, 근데 약간 미색 같죠? 네, 미색을 넣겠습니다. 네, 네. 자, 미색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두 번째 트랙에다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트랙은 1번, 1번 같이 있는 트랙이 첫 번째 트랙이고요. 두 번째 트랙은 자,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번, 2번 돼 있어요. 어? 이게 두 번째 트랙이고 밑으로 또 내려오면 세 번째 트랙이 있겠죠? 네, 세 번째 트랙이 있는데 각 트랙이 이렇게 두 줄씩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영상 영상을 넣는 트랙이고 영상을 편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있는 것은 음성을 편집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얘가 1층이죠. 자, 얘가 2층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다 넣었더니 얘를 2층에다가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가려집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미리보기에서 얘도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얘를 왼쪽 마우스로 꾹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1층에 있는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층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여기 두 번째 2와 3 사이에 여기 스피커 모양에는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음성 파일을 놓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층이 맨 1층이에요. 이렇게 깔려있는 저, 제 모습 이죠제 얼굴이 맨 밑에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제거 모든 클립 이동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자, 다운로드 함을 열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을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음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 있어서 다운로드 함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음악만 보실 수 있고요. 불어볼게요 네,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넣어도 되죠? 자, 얘는 음원만 있기 때문에 여기 스피커 모양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 저는 음악이 작은 게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놀략스도> 가제한 수업 가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브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